어, 내가 열어놨어, 거기는. 바람통하라고. 여기 어디요? 네 여기네. 좀더 올라가야지. 그러면 아니지? 오빠는 이금방에서 찾아가지고 그래, 그래. 나 이거 한번 한, 저기 핸드폰 좀 꺼내줘 그럼. 여기 있던가 맨 앞에 있던가 여기? 네, 맨 앞에 이거 찌가는 거 사선으로 네. 있는. 자, 그리고 고고. 응. 나 이제 두번두개 떠가지고 내려갈 테니까. 덩굴 보고이 음, 돌봐, <웃음> 오빠 응? 야장에다가 편백나무 조림지라고 써잉 응.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편백이 조림돼 있잖아 그러니까 덩굴을 볼때 그, 이 편백을 타고 이렇게 덩굴이 막 휘감고 올라가는 데가 있어. 그럴 경우에는 그걸 꼭 써줘야 돼. 덩굴인데 어떤 덩굴이냐. 편백나무를 휘감고 가는 뭐 덩굴이다. 이런 식으로 그걸 써줘야 되네. 오빠 그림도 그려? 돌아다녀. 이거 <웃음> 이자. 오빠! 번지 확인해! 번지! 어 여기가 산몇 번지인지를 확인하고 하라고 야장 쓸때 여러분 올 여름 이겨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찌됐든 행복하고 설레이는 가을을 생각하며 가는 여름 잘 다독이고 오는 가을을 잘 맞이해요.